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10년 이상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10년의 노하우로 변호사 선임이 아니라 가능성부터 판단해 무리한 변호사 비용을 낭비하는일 없도록 세심하게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영상에 보인 대표 변호사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아신의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도 정액제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사건별 사안별 난이도와 변호사 업무 기여량에 따라 저렴하게 감안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그리고 소통으로 기하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양력은 법률사무소 아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